살다 살다 못 살면 배우고 싶어? 자기가, 그래? 살다 살다 여러분, 12번. 12번, 살다 살다 못 살면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. 여러분들도 동의합니까? 네. 네, 네 살다 그러면 살다. 그거 하나 배울까요? 아까 그거하고 저기가 첫, 저, 저기 뭐야, 첫 장단이 유사해요. 음. 살다 살다 하는 것과 증암 절회벽이 하잖아요. 15년. 살을다 살든 못 살면은 어우으흑흑흑흑흑 요게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같은 거야 그지? 너지않아 응? 아니요 이게 이 목으로 해야 돼어쩔수없어 아까 그 목이야 이렇게 뭉글 뭉글한 음으로 막뭉개면서 그러니까 살어살어 이런 놈은 소리 같은 데서는 절대 안 하는 목이지. 육자백인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야. 살아 이런 거잘안 하잖아. 시작! 살아 가련 나 그렇지. 가련 나 그렇게 인가요야 살다 살다, 살다, 살다. 못살려 어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이제 된다 그 목이 <금옥이. 웃음> 깊은 사안중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한 한 박자씩 그냥 막쭉 그냥 달고 가는 거야 깊은 사안중 들어 가 그리고 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산중 하하가 상고 하심하인 초에 상고 하심하인 목탁소리 벗을 삼고 목탁소리 벗을 삼고 수석으로 울를 삼어 수석으로 울를 수석 삼어 한평생 흙을 그곳에서 한평생을 세, 룰, 을 룰, 세, 서 세, 룰, 세, 원토록 세, 룰, 세, 룰, 세, 룰, 세, 가면 돼. 이게 조금 어려워. 어렵네, 어려워. 목이 어려워. 육자배기 목에서 <웃음> 쉽지 않은 목을 쓰잖아 상고국심 이런 거잘안 하잖아. 상고국심 무고인 저에게 목탁소리에 벗을 삼고 수석 이거 수석 이 보통은 수석으로 이리잘 없잖아 이런 게 수석으로 울 삼원 한 평생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려 가려다 쉽지 않은 소리야. 저기 그림은 잘 그린다니까. 홍월, 그림 잘. 홍월. 어, 전체 숲은 잘 봐. 이제 디테일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이리저리 이제 해야 되는 문제들은 아, 있지만 전체 선을 잘 그려 자기가 숲을 잘 본다고. 어. 나무를 이제 보는 거, 근데 그건 그 훈련을 해야 하지. 응? 전체 그림은 참잘 본다. 어, 다시. 안되지. 다음에 또 이렇게 점검해서 저번에 아까 그거 했던 것처럼 또 내가 점검하면서 그걸 완성도 있게 맞춰줄게. 응. 그치? 한번만 더 하고 이걸 끝내지. 응. 그리고 다음주에 와서 그걸 다시 점검해서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각각해야지 뭐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되잖아. 응? 다시. 살! 좋아. <웃음> 상고국심 무거인 저에게 목탁소리에 벗을 삼고 시장. 소 o so, so, so, so, s 을 그곳에서 한평생을 그곳에서 그곳에서 so, so, so, so, 저번토록 살러 가련다. 해, 해 성화가 난지 해 잘하고 계세요. 잘했어. 그만하면 그만하면 잘했어. 그러면 이제 버섯떼기를 하나씩 신고 이제 해야 돼. 춤을 춰야 돼. 자, Train. 명아야.